네, 지금 여기는 용인에 있는 한국민속촌인데요 2017년 웹컴트 조선이라는 행사를 진행 중이래요. 여기에 진짜? 지금 볼거리, 즐길거리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필독씨 와계십니다. 아, 신다잘 아, 아, 아, 아, 잘 봤어요. <웃음> <웃음> 저희 한번 들어가 볼까요? 고! 고! 고! 예! 잘 봤다. 미치다. 잘 봤는데? 역시. 역시. 재밌겠다. 온기 <떡매치기> 만드는 체험? 승마 체험 재밌겠다. 떡 매치기 체험. 제가 이것도 가져왔어요. 이거 <웃음> 한국어 용이랑. 어, 거꾸로 봤네. 시끌시끌 도성박 이야기. 우리 오늘 우리 이거 다할수 있는 거예요? 조사. 뽕 빼고 와야지. <웃음> 뽕 빼고 가겠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사전 말투써야 돼요. 시작하겠습니다. <웃음> 아니야, 그거 둘다가 <웃음> 할때 아니야, 지금 거예요 햇빛이 비추고 있어요. 여기가 은지네 집이어가지고. 네? 응, 응, 있어. 여기가 은진의 집이어 가지고 은지야. 은지가 없대? 너는 소개 좀 해서. 우리들이야 어. 네. <웃음> 손이 하얗게 따이다. 되셨어요. 부채 만드신다고. 뭔가 우와. 부채 여름에 필요하죠. 꼭 필수품이죠. 이제 여름에는 선풍이 대신 부채를 사용하세요. 반갑소. 반갑소. 어디에서 놀아주셨어요다 <웃음> 이쁘게 생기셨는데 갑자기 나한테 무슨 걸그룹인줄 아는데. 뭐집 보라고. 큰, 큰 주오세요. 어어 그대들은 어디에서 왔어 저희 저희 저희는 서울에서, 서울에서, 서울에서 왔어요. 서울에서 왔어. 서울에서 왔어. 약간 경상도 냄새가 나는데 지금? 요즘이요. 진짜 <웃음> <완전> <웃음> <오와>. <웃음> 아, 뭐 그런 그런 게것 아, 아. 같은데. 혹시 롤린 아세요? 로, 로, 롤린? 왔는데 아, 위요요를 위어, 부르고 아. 계시더라고요. 아, 위요요. 아유. 아유 아유 가자 가자 가자. 롤리 롤리 이거 요 롤리 롤리 음악 <목소리도> 아 그러고 아 우리. 뒤에도 그 가수 멤버요? 네. 구매 너무 이쁘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우리 주방 오픈할 때 한번 구매 맞아요. 네. 그럼 우리 함께 같이 쳐주세요. 네. <웃음> <웃음> 어? 저희가 끼도 돼요? 근데 어린애들 기 되게 신났는데 샀다가 가지고 이방님이 오시다 이방 아예 어, 그녀들은 어디서 글래 이렇게 예쁜 미모들을 가지고 오셨나요? 어디서 왔어 주정기 이 2방은 나를 좀 맡겨 근데 그녀는 어디 산속을 헤매다 오시어왜 무릎이 다터져가지고 <웃음> 아, 네. 돈이 없어가지고. 네. 그 <웃음>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왔어요. <웃음> 진짜 깨웠어요. 그어요 안녕하세요. 뭐냐, 뭐냐. 아유, 정신이 <정수리가> 굉장히 가야구나의자리인주정뱅이 <웃음> 씨가 주정 부리고 있어요. <웃음> 왜 이렇게 이쁘시오? 나한테 이쁘시다. 뭐야, 어디서 오셨어? 저희는 어디서 왔어요? <웃음> 난 음주 쪽 <웃음> 할래. 주말및 공휴일에 예능이 된대요. 맞다. 저희는 지금 월요일이라서 우리 우리 아쉽게 빗나갔네요. 그렇죠. 우리 오늘 복합 예능인이 돼서 갑니다. 제가 이, 이 최고의 뭐... 조선시대 아, 기생이 되겠어강릉 간신이... 깊게 봤거든요. 아, 너무 이쁘시다. 너무 예뻐 12시 반 어? 이게 아, 한국무용을 하는 그 장면이 되게 많이 나왔는데 너무 아름다웠어요 어. 음. 너무 아름다워요 그 진짜 뭐 어. 황진이에서프가 슈퍼 없는데 여기 거. 이렇게 앉아있으면 박보검씨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네. 박보검씨 웃었네요 여자긴 여장가봐요 이런걸 되게 좋아하네. 체험을 하어하하하 남자들이 반할 수 진짜 너무 이뻐요. 효과네. 여기서 이렇게 딱 하면은 나을이가 오시는건가요? 여기에서 그냥 전 여기에서 조금 쉬다 갈게요. 여기에서 조금 힐링 좀 하고 가야겠다. 기생의 마음이 돼서 이렇게 기, 나의 그 나의 짝을 그, 그, 그, 그, 기다리고 있겠어요. 물고고? 어떻게 앉아서? 와, 애쁘게 뭐야? 춤추면서 기다려야지, 하나. 춤추면서. <웃음> 춤추면서. 아, 그러고? <그런> <웃음> 춤추면서 기다려야지. 참게 어, 마 진짜 예쁘다. 뚜루루루루. 뚜루루루. 아, 어, 진짜 예쁘다. 아, 어지러 학창 시절에 배웠었어요. 뭐를요? 이런 거 배웠어. 학창 시절에. 아, 나도. 진짜 좀 바람이 강하고 강수 가 많고 울릉도는 이러고. 어, 맞아, 맞아, 맞아. 또뭐 있었는데? 제주도 빛나? 근데 이게 아, 진짜 배웠어요 나도 근데 이거 배웠는데 너무 오래 전이라 기억이 안나 어, 그래서 어디 쪽이 따뜻한지 어디 어. 지역이 따뜻한지 그거에 따라서 밑에 깔리고 맞아. 이런 것도 되게 달랐어 맞아. 그래서 아랫목이 다르고. 따뜻한 곳 그리고 어, 어디 풍풍 풍, 강풍? 그래 올롱도는 눈이 많이 내리고 강풍이 잤다 ㄷ자 뭐 이런 구조도 있었고 ㄱ자 맞자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갑자기 옛생각이 막 난다. 이런걸 잊고 예생. 살았는데 생각나. 여기 오니까 옛생각나 자꾸 홍보를하고 이목룡 어디 어이목룡잘타너미나는것 <웃음> <웃음> <저> <타죠. 웃음> <하는> 같아. <웃음> <웃음> 우와. 이렇게 타고 있으면 네, 네, 네. 이목룡이 보러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민경아! 어. 이거 내가 지나가! 근데 어. 나 이거 지금 초등학교 때나보고 지금 처음 워요 어. 근데 초등학교 때는 이게 끈에서 소리가 안나는데 지금 끊어질 거 같아요 어. 소리가 어. 어. 우와. 근데 진짜 잘 타요 <마이> 떨어지자고, <S> <S> 진짜 이게 나올 때배이 네, 내밀어야돼. 이렇게. 이게 내밀어야돼. 아재미다 언니 이거 근데 태어 해요? <뭐지>, 오케이. 기대하까 아아악. 때 되게 불생기시다 아악. 앞을 만들러 왔어요. 앞에 고운 소녀를 만들러 어요 내가 더입쁘게 만들고. 내가 더. 네, 한복인데다한복 미션이 <웃음> 저데전세요 돌아오는 서 가수 있으시지요, 유나, 나우리 너희들은 지금 경쟁하는 거야, 티스스 컴포테이션?